7시인데 아침부터 홋카이도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아이고. 치바는 비고, 홋카이도 삿포로는 그냥 눈이네. 지금은 공항에 도착을 했고 2 터미널에서 3 터미널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12시 35분 차데체크인은 11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눈도 오고 계획을 안정하고 왔기 때문에 공항 근처에서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스마일로드 뭐? 가이도한 벙크 아 이거? 응 이것도 여기 다리 신짝이 다리 신짝이라요. 지미미다 음. 지금은 아웃 아웃렛. 아웃 아웃렛 가고 있습니다. 아오 또렛더라고요이 네, 네. 엄청 많이 왔네. 이제 나갑니다 눈 너무 많이 오는데 나머리다다 오우 씨 오우 너무 많이 와서 카메라를 틀면 안될것 같아. 카메라 깬다 응. 핸드폰으로 이렇게 들고. 누나 머리 클 받아. 진짜 좀 더... 많아. 눈길을 뚫고 아웃렛에 왔습니다. 눈 너무 많이 온다. 이만 더지마. 어 하는 게. ABC마트. 에 네, 가보겠습니다. 이 신발 좀 이쁜 것 같은데? 이쁘네 맞지. 응. 원래 2 5 0 0 0원짜리 합니다 지금 얼마야 16,000, 18,000원. 그냥 그런 치마가 밑에 있던데. 아. 모모 하나 먹을까? 모모 하나 먹을라 어. 안 되죠. あの、もも1つお願いします。 요 아. 가와... 카와 아, 이거... 가와이토존가가 가와이토존가 드 껍질 튀김입니다. 근데 편의점 거랑이장가거가와이비싸다 코치 구경 왔습니다. 얼마야? 13,000원... 13 근데 0 0 0 7 8 하면 사실 별로 안 비싸네. 편 그러니까. 자꾸 친구 알아야해가지고 지금은... <웃음> 음. 이제 전철에서 내려서 호텔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린다고? 7분? 7분? 눈 때문에 머리가 다젖었다 지금. 여기 맞나? 밥 먹으러 가자. 가자고. 계속 눈 오고 있어. 새테이크 먹을까? 테이크었 빅토리아 저기 빅토리아 어추기 있으니까 다른 종류 시키자 습니다 이것저것 맞네 뭐. 메론소다. 응. 그 3분 카레만 넣다 음. 나 스테이크랑 오므라이스 시킨 게 나왔습니다. 아. 블링클링링 l y 를먹 맛있다 m u g 다 i r ä t t v $410, 0엔4 1 0 0 0원 정도 나왔습니다. <웃음> 섹스는 없겠냐? 섹스는 없겠냐? 섹스는 없겠냐? 섹스는 없겠냐? 섹벌레없 소리좀 낮춰줘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야겠습니다 아직도 눈 오나? 바깥에 날씨인데 아직도 눈이 앞으로 한 3평 정도는, 3평 정도는 계속 사포로 브이로그를 올릴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빠이. 빠이빠이빠이.